ISTJ가 짝사랑할 때 상대의 마음을 체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ISTJ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혼자 탐색 가능한 상대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무리 탐색해도 잘안 나오면 서서히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잘 맞는 취향을 체크하고 자신과 잘안 맞는 부분들도 파악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들을 필터링하고 원활한 대화를 유도하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전작업을 통해 호의적인 대답을 들을 확률을 높입니다. 그럼 준비된 ISTJ는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떠볼까요?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야사겜스 헤드내드 닭댁 제 유앙생 유통해 ISTJ 와유아혼인 신고 하시 기우기 원헤드내 ISTJ 월드 멤버십 에그 이 하시 마은 시크릿 유앙생 본인 둥팬유 양산. v l o g a s m r d o i n Total n e g a G benefit y o u l new leelsuit subnader.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eed haju seya.